감독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방에 수납장 너무 지저분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보세요 이게 사무실에서 쓰는 파일꽂지 이거는 케이블카 보시다시피 이게 힘이 없어요 고정을 시켜줄게요 힘을 받을 수가 있어서 요거는 여기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고 프라이팬 같은 게 이렇게 포개져 있으면 꺼내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안 쓰는 것부터 이거는 누룽지 눈을때 사용하는 건데 누룽지 전용 프라이팬 안쪽에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시마 국을일때할때 다시나 우려낼 때이게요 이건 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중간쯤에 어, 다이가에 가면 이런 받침용이 있어요 뭐 1-2천원이면 구매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 꺼내기 힘든 잘안 쓰는 냄비 안쪽으로. 이거는 고구마 삶아 먹을 때 사용하는 거. 안쪽으로 넣을게요. 이것도 잘안 써서 안쪽으로 넣을게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뚜껑 종류는 이쪽으로 세워 놓고 요게 아주 다용도로 저희 집은 쓰고 있는데요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하나를 걸쳐 놓으시면 아래 위로 진열이 가능한 거예요 올려놓기도 아주 좋더라고요 어떠세요? 말끔해졌죠?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날파리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안을 깨끗이 하면 날파리가 없어질 겁니다 안녕